응 음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작권TV와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된 애니메이터 세치어라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저도 이런 코멘터리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기대가 돼요 음. 음. <웃음> 어렸을 때 돈이 좀 없을 때 사이트 같은 거를 찾았던 경험이 있었어요. 그때 기억이 <웃음> 조금 납니다. 음. 캐쳐 본인도 무의식 속에서 뭔가 언짢은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새우튀김을 먹는데도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거죠 집어 던집니다 여기 <웃음>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봤더니 여기 있는 창작이 나눔이가 함께 등장하고 제 마음속의 친구로 할수 있는 기록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끼록이가 모니터를 확인을 하죠. 해치어는 사실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도망갈려 했지만 기록이한테 잡혔습니다. 기록이 바로 교정을 해주죠.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치어에게 올바른 행동을 딱 알려주고 따봉을 딱 날려주고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.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봤어야 될 드라마인데 그돈 아껴가지고 새우튀김 사먹었죠? 조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버리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. <웃음> <웃음> 네, 여기서 이제 해치어은 제대로 된 돈을 지불했고 마지막 남아있던 새우튀김을 집어먹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있던 그 죄책감이 좀 씻겨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 새우튀김이 어, 정말 맛있게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좀 강렬한 씬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. 올바른 길을 제시해준 거 이거를 대치어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새우튀김을 먹는 걸로 해서 딱 끝을 냈습니다. 요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쉽게 볼수 있는 게 많이 마련돼 가지고 보기가 정말 좋더라고요. 그걸 떠올리면서 제작을 재밌게 해본 것 같습니다. 평소에는 애니메이션 작업 혼자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같이 할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하거든요 이제 작가님분들의 글 받아가지고 또 저의 생각이 섞이고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제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제 영상을 좀 무단으로 가져가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이제 해서는 안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크리에이터로서 저작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콜라보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창작자가 만든 결과물을 즐겨주시는 건 어떤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